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무슨 190말. Yeah. Yeah. 자, 우리 오늘 이제 밀림 나봐 일단 성물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물. 성물이 없으면 안될것 같아. 성물 있어야 좋은 것 같아. 지 피사이 게이지 한칸 증가할 때마다 치확치피가 10%씩 올라가 최대 5회까지 상당히 괜찮을 수도 있어요, 딜이. 그리고 피사이 게이지 5칸 될때 힐이 좀 자힐이 있고 투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 그래도. 개성은 또 자신의 스킬 쓰면은 횟수당 치피가 또 20%씩 쌓여가지고 치피가 2, 4, 8, 8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맹회 한번 줘볼게요. 야, 이거 투급이 너무 내려가는데? 자, 그래도 때짠 이 정도로 요 조금 고통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처럼 보여. 보이기가. 여러분들이 아 추천 주셨던 해머리랑, 뭐, 이리저리 스섞이긴 했다. 어, 밀림 추천해 주셨 밀림 넣고, 뭐, 이렇게 막 섞였는데, 요거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오, 찐댁이에요. 바로 찐댁 만났고, 근데 그나마 29만이라가지고 선타은 잡았습니다. 야, 밀림 나봐. 패 3장이야. CP 2배 증가지, 이게. 야, 이러면 한칸더 증가하자. 증가, 증가할 때마다 더 세지기 때문에, 안맬 바로 한번 따봐? 아, 일성이성 쓰니 트 좋지. 일성이성이더 낫다. 빠바박! 자. 소멸 들어고구요 빡! 썩! 우와! 이거 뭐야? 야, 이게 뭐야? 야, 이거 뭔데? 야, 밀림나바가 안매를 첫 턴에 끝냈습니다. 먹고? 그 옛날 그 쓰레기 밀림나바가 아닌데? 야, 패가 좋은 게 많아, 지금. 누구 죽일까? 꽁불까지 걸어볼게요. 아, 근데 더원 형님 정오겠다. 버버버버. 우와! 야, 21만이라고? 야, 이게 밀림나바가 야, 밀림 나바까지 미친나? 이거 뭐다 돌았나? 이거? 어, 야, 전생생 미친뿐나? 이거? 밀림, 돌았는데? 지금 밀림 필살기까지 준비되어가지고요. 지금, 왜냐면, 지금 봐봐봐. 이거, 이게, 지박 지피가 아까 우리 성물 때문에 지금 미친듯이 올라갔고, 여기서도 올라가가지고, 지피가 80% 올라갔지? 하나만 탁, 하나만 던지고, 이거 쓸게요. 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웃음> 자, 간대. 보싱, 샵! 어 근데, 와, 95만 9천 나왔대. 두 명한테, 두 명한테 95만. 아, 다 귀엽지. 이러데 어디 작살을 해 뿌는데? 야, 밀림아. 근데 밀림은 좀패가좀 좀 이렇게 가야 세지는 거 맞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해볼게요. 킹 끝날 것 같은데? 빠바박. 요거는 약한데, 이제 필살기 사용 불가해. 빠바박! 72,000. 어. 쟤는 필살기 이제 많이 차야 그때부터 된것 같아. 와우! 샥, 샥, 요거는, 제 리무르가 마무리 찍고요 여러분, 와, 이런 진짜 개, 무슨, 거지 같은 덱, 누가 보면, 야, 저 무슨 덱이고, 막, 막,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보면, 저 뭐야, 저거, 구스 형 또, 또 뭐, 예능 덱 찍고 있네. 저거 옛날 리무르 아니야? 저 뭐고, 저거. 이런 덱이 있었나? 이럴 정도인데, <웃음> 각킹을 쉐리 목을 잘라보네. 와. 어? 아, 리무르 맷집이. 리무르 근데 옛날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 맷집이 조금. 어, 그렇게 좋는 않은 편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필살기 이제 다섯 칸될 때, 야, 야, 그냥 내가 지금 이기는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올라갔지, 버프. 다섯 칸될때 피가 또 차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이거 뭐예요? 저거 희한한 애 데리고 왔네. 한번 주 때려보자. 빡싹! 아, 12만? 12만? 자, 열상태스서 리무르 필살기 받았고요 리무르 피다 찼다. 이게 리무르의 생존율이, 생존력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넷마블이 아나 봐. 그래서 리무르, 아, 필각 당했나요? 아, 안 당했네? AI인 것 같고, 네마블이 어, 아는 것 같아요. 리무르 생존 유리 문제다. 그러면 은 주로 이때쯤 됐을 때 피를 한번 채워주는 걸 넣자. 이런 느낌이네. 이제 끝났다, 이거. 야, 딜 이번에 야쌉 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다섯 개. 그 다음에 이거 삼, 아, 이게 삼 스택이네. 조금 아쉽다. 에이. 어, 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야, 치지마. 아, 아. 아, 너무 어려 야, 누나, 저거 죽이면 안 돼! 누나, 살살해라.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자, 됐다, 됐다. 어, 딜은 나오겠다, 딜은. 190만. 야, 190만. 190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190만요. 16만. 이 정도. 여러분, 딜은 림무르가더 좋은 것 같아. 근데 폭발적인 어떤 치명으로 인한 딜은 밀림나봐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잠깐만요. 요번에 봐봐. 자, 피자 이 메카닉고 지금 3개. 3개 만들었지. 그다음에 요걸로 4개 만들고 이거 5개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요렇게 가보자 이러면 좀 세개 나오지 않을까? 5칸칸이거든슉주주와 이거는 와 이게 10만 나왔는데? 어? 스 크다고 18만. <웃음> 필살기 견제기였어. 소멸기. 소멸기가 10만 터지고 이걸로 치급부는데 1팔만 그냥 필살기 바로 만들었지? 끝났는 가이가니 네 막을 수 있나? 니 네, 네 필각 있나? 당장 필각 없지? 끝났네? 이 덱이 왜 괜찮냐, 이게? 이 덱은 내가 약간 고통받을 각오하고 하는 거야. 니 네, 야, 야, <웃음> 그걸 못 막을걸? 안될 거야. 죽는다. 들어가게. 빵! 우우우우! 복수 끄는, 어? 어 이거왜 이렇게 약하게 들어갔어? 치명이 잘안 터졌구나. 그요 어, 그럼좀 약할 수가 있구나. 요렇게 음. 마무리게 됩니다. 자, 쏙, 싸오, 빡, 시차오, 1 1 9 0 0 뭔가 모르게 안정적으로 딜잘 뽑는 게 리물가 더잘 뽑고, 확실히 이만큼 약간 폭발적인, 갑자기 폭발적으로 딜잘 뽑는 그런 성향이 좀 있다. 자, 들어갑니다. 어, 야, 뭐, 야, 선턴 뺏겼다. 삽됐다. 저격이다, 이거. 죽었다. 야, 킹두 그 개다. 이거는 다 죽었다. 어? 하나 아니야, 이번 게더 세거든. 밀림 나바는 저거 확실히 죽었고. 아, 요거는 힘들지. 아어 요거는 좀 힘들지. 갓킹한테 선턴을 뺏겼다. 그때 근데 우리, 이 어? 관통댁이 선턴 뺏겨서 잡았대. 왜냐면 안멜이 이거 걷어가지고 이걸로 때리고 주입 붙거든 근데 지금은 한번 요렇게 한번 들어가보자. 한번 가볼게. 촥! 술술 쏴쏴! 촥! 빡하우! 십만. 자, 요거 두장 치면서 공부를 걸었는데, 킬은 못 따겠죠. 예, 네, 킬은 못 따요. 아무리 그래도. 킬은 못 따는데 공불. 그러면 다음 턴에는 킹이 보막 못 치게 되겠고. 근데 우리가 점화가 너무 많아서 쿄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또 올라가네. 음, 없다. 패가 없다. 아, 패가 없다. 쿄 하나 오겠는데? 어, 뭐, 없네? 끝났는데, 이거? 자, 아, 씨, 마가또 일하고 있네. 아, 그래도 킹을 죽여야 될것 같아요. 절마한테 한대 맞고, 한대 맞아주지 마. 한대 맞... 오! 야, 여기서 킹 잡으면. 야, AI야, 타격팅 잘해 주라. 아, 걸러 가네. 이 아이 덜 보냈다. 어, 덜 보냈어. 근데 못뭐 죽이진 못하겠다. 어. 그래 아무래도 죽이진 못했겠고, 필살기 한대 맞아서 죽읍시다. 저마가 너무 많아서 너무 아플 수도 있겠. 사람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아, 근데 켜도다 공스킬이라 아, 공부 당했겠구나. 와, 너무 아프다. 아. 킹한테 후턴 잡히고 뭐이 정도면 그래도 어 아이고 또 나가주시네 나가줄 필요는 없는데 괜찮아 나 저도 괜찮아 진짜야 점수 챙기세요 저를 이겼으면 알겠죠? 그러면 말이지 암멜 넣볼게 이게 암멜 넣어서 암멜이 만약에 보호막을 걷고 치 쓰면 잘하면 후턴이었는데 이겼을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으로 이기는지 알지? 아까는 약간 컨셉이 좀 있었다면 뭐 종족불명 그런 컨셉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거 약간 찐입니다 밀림나바스는 최고의 찐이라면 내가 생각에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투급이... 음... 자 후턴 한번 잡혀 보고 싶어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각킹이 보호막 쳐도 암멜이 이앞 걷고 리무르가 1인기보부부부부부 안멜이 빡빡하면 후턴이라도 각킹 바로 잡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모르다, 그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썩 가능한 부분 아니야? 그렇게 됐을 때는 나는 안멜 장비 못 끼고 있었는데 아, 안멜 장비를 내가 안끼구나 아이 씨 미안합니다. 지금 안멜 장비 얘가 끼고 있지, 밀리나바 끼고 있지. 아, 아이고 내가 그랬었구나. 자 밀리나바 한번 더 보자. 저저저 아. 저, 저, 어쩐지 툭, 이제 우와. 아 저거 잡았으면 멋질뻔했다 잡진 못하네 근데 의외로 나이프 윈드가 이성쯤 되니까 딜도 나오는데 의외로 나이프 윈드가 꽤 괜찮아 딜이 아 요거 겁나 아픈데 이 자식 이거 크리스마스... 아 이거 어? 아! 아, 거뭐 pk가 아 p k 있구나 아, pk다 아, PK. 아, pk는 p k pk이기 때문에 <웃음> 잡거든 이거 자 요렇게 가보자 뚝뚝뚝뚝뚝뚝 진짜 근데 크리스마스 릴리아가 지금 맷집도 좋아가지고 진짜 와못 잡았다고? 야야 야, 이걸 못 잡았다고? 와 진짜 크리스마스 릴리아가 아 이게 졌네좀 아, 아니다 아? 음... 이기네. 이게 암멜로 그냥, 어, 어, 장비 차이고 내가, 내가 실수해서 그래. 어, 내 장비를 안 끼고 들어오고 막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지? 지금 암멜 장비 이상한 끼고 있거든? <웃음> 장비 때문에 못 죽겠다. 자, 이거 못 죽이면, 오케이. 이거를 또못 죽이네. 가능성 있다 어, 가능성 있다. 야 가자! 들어가자! 샥! 빡! 샥! 빡! 야! 네 리무르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좀더 찐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방금 장비 세팅만 똑바로 해줬어도 리무르 이거보다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리무르 각인까지 해줘가지고 영상 한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